이쁘다 이말이여, 곧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함은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 함이로다.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음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제하며 신중하며, 반장하며 나그리를 대접하기를 가르치기를 잘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오직 관용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이 집을 다을 다스려 자들로 모든 공손함으로 복종하게 하는 자라야 할지니요. 사람이, 잘, 잘, 아,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리요. 또 말지니 교만하여 져서 마귀를 정제하는 그 정제에 빠질까 니며 다함께 또한 외인에게서 선한 증거를 얻은 자라야 할지니 비방과 마귀의 미에 빠질까 염려하라. 아멘. 모두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자, 오늘은 목회자, 사역자의 자격들을 좀 우리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제 교회에 이제 우리 사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사역자들이죠. 그래서 우리 교회에 특별히 사역자들의 자격을 좀 보도록 하면 이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자 급히 본을 내지 않는 자 새로 새로 입교하지 않는 자 외인에게도 선아지는 걸 얻는 자 근신하는 자 절제하는 자한 남편의 아내인 자 나그네를 잘 대접하는 자 관용하는 자이 부분을 어, 이번 시간에 좀 살펴보도록 하고요 나머지 부분은 어, 다음 설교 시간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저희가 저희가 지금 교회에 대해서 계속 살펴보고 있죠. 여러분 저희 지난번에 배웠던 교회의 표식, 교회의 마크 기억나십니까? 한번 말씀해 보세요. 첫 번째 자 생각나지 않으시면 따라해 보세요. 말씀의 진정한 선포. 진정한 선포 두 번째는 성례의 정당한, 정당한 거행 세 번째는 권징의 성실한 시행, 행의 성실한 시행. 시행. 네 번째는 어, 개와 배교와 불신앙에 배교와 대한, 배교와 대한 배교와 전투적, 배교와 입장. 전투적 입장 전투적. 좋습니다. 다섯 번째 참 예배를 드리는 참 교회. 음. 자, 그럼 그참교회 표식들 다섯 가지 한번 볼까요? 시작 말씀의 진정한 선포, 성례의 정당한 거행. 음. 권징의 성실한 시행, 배교와 불신앙에 대한 전투적인 입장, 참, 참 예배를 드리는 교회. 다시 한번 시작. 말씀의 진정한 선포, 성내의 정당한 거행, 권징의 성실한 시행, 배교와 불신앙에 대한 전투적인 입장, 참 예배를 드리는 교회. 가급적이면 완전히 머리에 암기를 하세요. 자, 그 다음에, 어, 교회의 속성 세 가지는 어, 거룩성, 거룩성, 사도성, 사도성 성, 선, 일치성. 일치성 좋습니다. 어, 교회의 유형 세 가지 와 조직체제로서의 유리체조. 교회 또 싸우는 교회. 전투적인 교회와 승리하는 교회 또 유형교회와 무형교회가 있죠. 네. 좋습니다. 다시 한번 그 다음에 참교회의 표식 다섯가지 시작 말씀의 진정한 선포 성례의 정당한 거행 세번째 권징의 성실한 시행 네번째 배교와 불신앙에 대한 전투적인 입장 다섯번째 좋습니다. 참 예배를 드리는 교회 자 이게 좀 바탕이 돼야 돼요. 우리 교회가 아셨죠 여러분? 그 다음에 이제 교회 내의 사람들 우리 그리스 도인들의 자격을 한번 볼게요. 지도자들의 자격. 이 시대에 참 목회자들이 많습니다. 전부 다 유명하신 분들이죠. 유명하신 분들인데, 현대에는 너무나 불순분들이 많이 교회에 지금 침투해 있죠. 어떤 뉴 에이지부터 공산주의, 또 황금 만능주의, 여러 다른 사상들이 많이 지금 교회에 지금 침투해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그, 이제 뭔가 우리가 분간하기, 누가 진짜인가 분간하기 어려운 시대에 있는 거죠. 근데 염려하지 마세요. 곧 엄청난 핍박이 시작이 되면 진짜와 가짜가 명확히 보일 거예요. 엄청난 사람들이 배도를 할 거예요. 그러나, 지금, 우리, 우리 교회, 저희 교회에서는, 총체적 우리 성소를 중에 한 분도 구원해서 떨어져 나간 분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목사님들이 지금 모든 걸 걷어붙이고, 지금, 어, 지금 진리를 전하기 위해서, 지금, 열심히 지금, 정말 전투를 지금 버리고 있죠. 예,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천국문에 이르기 전까지 지상교회는 전투하는 교회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불순문에 대해서는, 특히 배교와 불신앙에 대해서는 단호히 배척을 해야 되거든요. 전투적인 입장을 취해야 돼요. 자, 자 그래서 저희가 정말 극히 혼란의 시대인 말세지마를 살아가고 있는 저희 성도 여러분. 이 시간에 언제 정말 진정한 목회자상이 어떤 상일까? 이 시간, 이, 이번 설교와 다음 설교에 저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일단 지금 말씀으로 한번 점검을 해봅시다. 오늘 어, 디모데전서 말씀을 읽었는데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디도서 말씀이 있는데 이제 비슷한 그디모데전서와 전우서와 디도서는 목회서신이죠 그래서 이제 특히 사역자들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자 보면 디도서를 우리 다 함께 디도서 1장 6절로 구절로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책망할 것이 없고 하나님의 남편이며 방탕하다는 비난을 받거나 불순종하는 일이 없는 믿는 자녀를 둔 자라야 할지라 감독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책망할 것이 없고 제고집대로 하지 아니하며 급히 분내지 아니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더러운 이득을 탐하지 아니하며, 오직 나그네를 대접하며, 선행을 좋아하며, 신중하며, 의로우며, 거룩하며, 절제하며, 미쁜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켜야 하리니, 이는 능히 바른 교훈으로 권면하고 거슬러 하는 자들을 책망하게 하라 하라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지도자들이 참으로 그... 많은 것들을 설교를 잘하고 또잘 하고 또잘 가르칠 수 있어요. 그러나 뭐죠? 우리가 이 말씀대로 행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안 그러면 그 단위의 선분들은 위선자가 되기 쉬워요. 그러니까 이 말씀대로 살려고 하세요. 특별히 마지막대로 갈수록 경제적인 그 고통이 심할 수 있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내일 일을 걱정하지 말라고 하셨죠. 그러면 그 말씀을 믿고 이렇게 전투하는 마음으로 살아가시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보, 여러분, 너무 걱정근심 염려하지 말고, 우리가 이 말씀대로 사시면 되거든요. 특별히, 다니엘 서신 우리 목사님들은, 특별히 본인이 선포하신 말씀대로 사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좀 명심하고, 우리가 오늘, 이, 사실, 디모드전서 3장과 디도서 1장 말씀을 생각하면서, 목회자로서의 자격이 어떤 것인지 좀 구체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제 사실 그 지금 신약은 헬라어와 아라머 이렇게 쓰여 있죠. 그래서 특히 헬라어를 아는 게참 중요해요. 그래서 그래서 우리가 어, 지난 시간에 이어서 중요 부분 간단하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어, 그, 알파벳을 읽어볼까요? 시작. 알파, 베타, 감마 델타, 엡실론, 제타, 에타, 세타, 이오타, 카파, 람다, 뮤, 뉴, 크시, 오미크론, 피, 로, 시그마, 타우, 위실론 피, 키, 푸시 오메가 예, 좋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여러분 보시다시피 이 크시와 푸시는 발음이 두개가 나죠. 크스하고 푸스가 나죠. 물론 제타도 그게 있긴 합니다만 우리 거기나 발음이 하나로 나는 것처럼 보입니다만 이것도 두개로 나는건데요. 제타 그 다음에 크시는 크스 푸시는 푸스 발음이 납니다. 다음에 시그마는 시그마는 대문자, 소문자가 이런데요. 단어의 맨 끝에 오면 우리 정말 그 s 자처럼 영어의 s 자처럼 쓰여집니다. 그리고 여기 엡실론과 에타가 있는데 이 엡실론은 짧은 예발음이 나고 여기 에타는 긴 예발음이 나죠. 세타는 우리 영어의 발음기요 TH가 쓰 th 발음이 나는데 그게 이게 이제 히브리어의 발음 기호가 아니죠. 근데 알파벳으로 되어 있죠. 그다음에 여기 지금 그 오미크론과 오메가가 있는데 오미크론은 짧은 오 발음. 오메가는 긴오 발음이 나죠. 자, 예수님이 본인을 알파와 오메가라고 하셨죠. 그래서 처음과 끝인 거죠. 아마 알파와 오메가라고 하셨을까요? 아마 뭐라고 했을까요? 알렙과 타우라고 하시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예, 나중에 천국 가면 우리 주님께 한번 여쭤봅시다. <웃음> 그리고 이게 이제 우리가 파이라고 하죠. 피라고 하는 피, 푸 발음이 나오고 이건 영어에서는 피라고 있죠. 여기서는 로라고 있습니다. 이게 R 발음이 납니다. 좀 주의해야 돼요. 그리고 여기는 근데 피는 여기는 f 발음이 납니다. 자 네, 윗실러는 위 발음이 나죠. 자 여기 계속해서 좀 보면 동사가 있는데 헬라어는 모든 게1인칭이1인칭이 1인칭이 기준이에요. 그리고 어,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동사만 보아도 주어가 없어도 해석이 가능합니다. 이거 보면 읽어볼까요? 위오위오자 레오 내가 푼다죠. 이인칭은 류에이스, 루에이스 이렇게 내가 푼다고 루에이 류에이. 그 그녀 그것이 이제 푼다라는 뜻이죠. 복수를 보겠습니다. 리오맨 류오맨. 우리가 푼다죠. 루에테 류에테. 너희들이 푼다 이거죠. 루에씨 아니죠. 리오씨리오씨 그들이 푼다죠. 오미크론과 입실론이 오면 우장모음, 우장모음이 됩니다. 리오시 그들이 푼다. 자 그래서 이거 따라해보죠. 오에이세이 오에이세이 오에이세이, 오에이세이. 오메네테우스오메네테우스자 그래서 따라 읽어보세요. 리오 르웨이스 르웨이, 루에이. 리오 e 웨이스 르웨이, 리오맨 르웨테 르유스, 리오맨 르웨테 u 유스자 보시면 여기 보면 여기 디다스콘덴 디다스쿠스인하면 뭐예요? 주어가 네. 없어도 여기 이 지금 의미가 왔기 때문에 뭐죠? 어떻게, 그들이 가르친다라고 하면 되죠. 읽어볼까요? 어, 좋습니다. 디다스쿠신이 레고는 이제 말하는데 다른게 없으면 내가 말한다 이런 뜻이 되죠. 자 그러면 여기 읽어볼까요? 시작 아포스텔레이스 아포스텔 e 이스 에이스가 왔죠. 뭐죠? 내가 보낸다라는 뜻이 되죠. 여기 블레포맨 하면, 블레포맨. 블레포맨 하면, 자, 여기죠, 여기. 오맨이죠, 오맨. 우리가 본다죠, 우리가 본다. 여기. 듀류에테. 시작. 듀류에테. 에테니까 뭐예요? 너희가 섬긴다죠? 여기 읽어볼까 퀴리, 여기 읽어볼까요? 시작. 퀴리유어퀴리유어 내가 지배한다, 내가 주관하다. 주관하다 이런 뜻이요 퀴리오스가 주저주 명사형이죠. 자 이거 이제 퀴리오 하면 내가 주관하다 지배하다 이거죠. 동사에 있는 형태를 우리가 봤어요. 다시 한번 볼까요? 리오 리웨이스 루에이 근서를 리오 리웨이스 루에이 리오멘 리에테 리우스인 리오멘 리에테 리우스인 좋습니다. 명사를 보면, 자, 우리 어제 애웠는데, 여러분, 한번 명사 변화 읽어 주격, 소유격, 역격, 목적격, 혹격에 따라서. 한번 읽어볼까요? 오수오온네. 의미만 오수 읽어봅니다. 오수오온네. 오수 오이, 오이온, 오이수 오이수 오이 오이수수오이. 오이온, 오이수스오이 오이수 여기는 여성형도 똑같죠? 중성만 보겠습니다. 중성형의 도론을 보면 오누오온온 아온오이사사 아온오이사사 자, 여기 주격을 보면 안트로포스 안트로포스 소유격은 안트로프 안트로프 여격은 안트로포 안트로포 목적격은 안트로폰안트로폰그 다음에 호격은 사람아 부르안트로페안트로페 좋습니다. 복수 사람들이 하면 안트로포이안트로포이안트로폰안트로폰안트로포이스안트로포이스안트로퍼스안안안안 o 안안 anthropos, anthropos. Anthropoi. Anthropoi. anthropoi, anthropoi. 자, 그래서 이어미를 여러분이 외워두면 이격변를 해도 쉽게 알수 있거든요. 다시 한번 외워볼게요. 시작. 오 s 오온에 오스오온에, 오이온 오이스오이. o 이 오이스오이. 오이온 오이스스오이 자 우리 휘오이스 볼까요 휘오스를 볼게요 휘오스휘오스 휘오스. 휘오스. 휘우 휘우 휘오휘오휘온휘오휘오 휘우 휘오. 휘오휘휘오휘오 휘우 휘오휘오휘오휘오 휘우 휘오휘휘오휘휘휘 히오이. 히오이. 히오이. 히오이. 히오이 다시 한번 읽,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미만 오수오원에 오수오원에 오수 오수 오이온 오이수 소이 오이온 오이수 소이자 좋습니다. 다음에 여기는 자 여기 에레모스죠? 에레모스. 에레모스. 광야 여성인데 읽어볼까요? 에레모스, 에레모스. 에레모, 에레모, 에레몬, 에레메, 에레모이, 에레몬, 에레모이스, 에레모스 에레모이 좋습니다. 도론을 보면 온우, 온, 온이죠. 그래서 도론, 도루, 도루, 도론, 도론. 도론. 읽어볼게요. 시작. 도론, 도루, 도루, 도론, 도론. 도론. 좋습니다한번 더. 도론, 도로도 도론, 도론. 자, 여기는, 아온, 오이사사. 시작. 아온, 오이사이. 읽어볼까요? 시작. 도라, 도론, 도로이스, 도라, 도라. 다시 한 번. 도라, 도론, 도로이스, 도라, 도라. 여기, 안트로포스 한 휘오스를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휘오스, 휘오, 히오 휘오, 휘온, 휘에. 다시 한 번. 휘오스, 휘오, 히오 휘오, 휘온, 후에. 좋습니다. 다음, 복수. 귀오이 히온 히오이스 히오스 히오이 다시 한번 귀오이 히온 히오이스 히오이 자그 처음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쪽에 한번 읽어볼 것이죠. 귀요이 히오 휘오 히오 히온 히오이 히오이 히오이 히오이스 히오이 자안드로포스라면 읽어볼 것이죠. 안드로포스 안드로프 안드로포 안드로폰 안드로페 안트로포이, 안트로폰, 안트로포이스, 안트로포스, 안트로포이. 예, 이게 명사변화표입니다. 다음에 관사인데, 관사는 영어는 더 하나인데, 독일어는 대어데 대어, 대어 하고 뭐죠? 대어디, 대어디 다스, 다스티인가요? 이렇게 있죠. 네 가지가 있죠. 근데 헬라어는 몇 가지가 있어요? 관사가? 호, 해, 토, 다음에 호이, 하이, 타 여섯가지가 있죠. 복수까지 근데 이게 다격변화를 하죠. 자 근데 그 어느정도 규칙이 있으니까 우리가 주격, 유격 목적격 그 정관사를 한번 정관사 표현 한번 외워보죠. 한번 호투, 토, 톤 시작 호투, 토, 톤 다시 한번 호투, 토, 톤 해, 테, 스테, 텐 헤테스테텐 터투 토터 터투 토터 여기는 호투 토톤이죠 근데 중성은 터투 토터가 되죠 자 여기 남성 남성의 허이톤 토이스투스 허이톤 토이스투스 허이톤 토이스투스 하이톤 하이톤 타이스타스 하이톤 타이스타스, 하이톤 타이스타스. 타톤, 토이스타. 타톤 토이스타 타톤 토이스타 여기 처음부터 한, 번, 한 번만 쭉 읽어볼게요. 시작 읽어, 여기 읽어봅시다. 시작 호투 토톤 헤테스테텐 토투 토토 호이톤 토이스투스 자, 하이톤 타이스타스 타톤 토이스타 자, 여기, 예, 예, 좋아요. 예, 계속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형용사는 명사하고 좀 비슷한 면이 있죠. 아가토스 하면 선한 건데, 우리가, <웃음> 여러분, 이제 단수, 복수, 이제 주격, 서유격, 역격, 목격, 흑격에, 남성, 여성, 중성, 뭐죠, 한 지금, 3 여기 지금, 3호, 15연, 한 서른 가지 정도애 외우면 되죠. 한번 볼게요. 빛 오수, 오, 온, 오수, 오, 온, 네. 비슷하죠? 이그 다음에, 여기, 오이, 오이온, 오이수스 오이. 이렇게 외우면 되니까요. 한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가토스, 아가토, 아가토, 아가톤, 아가세. 여성은, 아가세, 아가테스 아가세, 아가센, 아가세 여기는 아가손, 아가수, 아가소, 아가, 아가손, 아가 아가손 예, 좋습니다. 자, 여기 보면 남성은 아가소스죠. 주격을 보면 여성은 뭐예요? 아가세가 되죠. 중성은 아가손이 되죠. 복수를 보면, 주격이, 아가쏘이가 있죠. 자, 여성은, 아가싸이가 있죠. 자, 중성은, 아가싸가 있죠. 그러니까, 이제 자주 보시면 좀 익숙해지거든요. 여러분. 지금은 좀 낯설어도. 자, 그러면, 아가토스만 한 번, 단복수 한번, 단복사한쭉 읽어볼까요? 시작. 아가토스, 아가토, 아가토, 아가손, 아가세. 아가쏘이 아가손, 아가소이스, 아가투스, 아가소이. 자, 좋습니다. 여성 한번 읽어볼까요? 아가세, 아가세스, 아가세, 아가센, 아가세, 아가사이, 아가손, 아가사이스, 아가타스, 아가사이. 좋습니다. 중성 이어볼시 아가손, 아가수, 아가쏘 아가손, 아가손, 아가사. 아가손, 아가소이스, 아가사, 아가사. 좋습니다. 다음에 여기 디카이오스는 뭐예요? 의로운이죠이고 디카이오스. 디카이오스. 디카이아. 디카이오. 디카이오. 예상형이야. 디, 디카이온. 그러니까 그리고 복수형은 디카이오이. 디카이오이. 디카이아이. 디카이아이, 디카이아이. 디카이아. 디카이아. 예, 런 우리가 격변화를 하는 거에만 헬라가 빨리 적응을 하면 금방 배우세요. 한번 여기 보겠습니다. 그 선한 사람이. 한번 여기 관사죠. 호가 있고, 형용사, 주격 형용사, 아가소스가 있고, 주격 어, 명사가 있죠. 안트로포스가 있죠. 읽어볼까요? 시작 호아가소스, 아가토스. 안트로포스. 다음에 그 선한 사람은 투로 변하는 아가수 안트로프예 비슷하죠 다 의미가 그 악한 사람이하면 호 포네로스 안트로포스 예 좋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면 여러분 혈기가 다 빠지셨을 거예요 혈기가 다 빠지셔서 이제 이 말씀을 받을 만한 그런 상태가 돼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자 우리 말씀을 한번 보면 여러분이 읽기가 쉬워질 거예요 저랑 좀 해서 읽어볼까요? 시작 투 이디우 오이쿠 칼로스 자 여기 프로히죠 프로히스타메논 다음에 테크나 자에코타 좋습니다 엔 히포라게 히포타게죠 타게 히포타게 다음에 메타 <목소리> 파스테스 세미죠샘 샘노 텐 Tetos d i g n 그 t y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투, 이 Idiu Oiku 프 a 히 l o s Pro Histamenon Tecna Conten p o 샘노죠? 테토스 샘노, 샘노테토스죠? 샘노테토스죠. 샘노테토스. 테크논은 뭐냐면, 칠더런이라기보다는 아, 십대, 청년, 청소년을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어디로 튈지 모르는 청소년을, 이제, 테크논이라고 하죠? 자, 보면, 헬라어에서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자. 그걸 뭐라고 하냐면, 읽어볼까요? 이걸 뭐라고 했어요? 프로라고 했죠. 프로는 뭐뭐 앞에죠. 다음에 히스테미 히스테미는 선다. 앞에 선다 그러니까 앞에서 인도한다는 뜻이에요. 결론적으로 다스리다, 통치하다 관리하다로 번역하는 게 가장 적합합니다. 근데 여기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자가 그 지도자가 되야 되는데 왜 그런지 아시죠? 자기 집을 잘 다스리지 않은 상태에서 지도자가 되면 사단이 이를 이용해 서 결정적일 때 발목을 잡아버려요. 자녀 문제 또 가정의 배우자 문제 여러 문제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어, 교회의 지도자로 세우려면 가정을 잘 다스린 자를 이렇게 세워야 됩니다. 가정에 어떤 문제가 없어야 되거든요. 가정에 대부분, 이제, 저희 교회도 그렇고, 다른 목사님들도 볼 때, 하나님이 이제 쓰셔야 되는데, 결정적일 때 가정 문제를 잡을, 발목을 잡는 경우를 많이 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가정을, 집을 잘 다스려야 된다 생각할 때, 어떤, 어떤 단어를 생각하시면 돼요? 오이코스가 집이고요. 자, 웰이 칼로스죠. 자, 이제 격변할래서 우리가 하죠. 자 이, 오이쿠 칼로스? 뭐 해야 돼요? 잘 매니징을 해야 되죠, 여기. 자, 프로이스타메눔. 시작. 프로이스타메눔. 프로이, 아 프로, 어, 프로이스타메눔. 자, 근데 원래 다스린다 이것도 격변할래 했는데, 원래는, 원래 동사는, 자, 여기, 프로이스테미 테미. 시작. 프로이스테미. 프로이스테미. 프로이스테미 이제 예, 제대로 읽으시네요 감사합니다 프로이스테미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잘 다스려야 된다 할때 칼로스 프로이스테미 하면 잘 다스리라는 거예요 뭘? 어이코스 집을 자,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하면 재밌게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지도자들은 반드시 집을 잘 다스려야 돼요 먼저 앞에서 자기가 잘서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자그 저에 대한 평가는 가장, 정, 가장 정확한 평가는 저의 배우자와 저희 자녀들에서 나오는 평가 가장 가 정확한 평가일 거예요. 집에서의 모습이 바로 진짜 모습이라는 거죠. 예, 참 두렵습니다. <웃음> 예, 정말 구원도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어가야 되고 저의 배우자와 저희 자녀들이 어떻게 저를 평가할지도 굉장히 주님 앞에 선 것처럼 두렵죠. 예. 어쨌든 여러분, 그, 자기 집을 잘 다스린 자가 지도자가 되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 그, 다시 한 번, 헬라어를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이제는 더잘 읽으실 수 있을 거예요. 시작. 투이디 d 오이쿠 i 로스 프로히스 s Prohistameron, t e 이게 좋습니다. 메타 파 a Pases, s 다시 여기. 메타 파 a Pases, s e m 다시 한번 시작. 메타 파 a 스 s e s semnotetos 좋습니다. 자, meta tases s e m n o t e t o s 하면 with all dignity 어떤 권위를 가지고 이렇게 집을 다스려야 된다는 거죠. 어떤 네. 아버지의 권위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렇죠. 자, 여기 보면 자기 집을 잘 다스린 자는 아내와 자녀 들 앞에 서서 곧 범사의 모범적인 자를 말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어떤 자녀들을 강제로 이렇게 복종케 하는 게 아니라 정말 그 주님이 주신 권위로서 복종케 하는 자야 여 된다는 거죠. 사실 그 제가 잠깐 간증을 하자면 최근에 아주 바람기 있는 어떤 전직장 팀원이 이렇게 결혼을 했더라고요. 코로나 기간에 제 와서 꼭 이제 저보고 어, 싱가포르에 오면 식사 한번 하자고 하더라고요. 그래 내가 가면 시, 어, 식사를 대접을 하마. 그래서 제가 그 이야기를 했죠. 너는 이제 남자로서 인생 끝났다. 그리고 깜짝 놀래더라고요. 앞으로의 너의 인생은 너의 아내와 너의 배우자를 위해서 뼈가 뼈가 아주 그 브로큰 될 정도로 일하고 섬겨야 된다. 티 깜짝 놀래더라고요. 이제 너는 여자는 너에게 너의 아내밖에 없다. 그래서 이제 예수 보수하고 끝났는데요. <웃음> 그렇습니다. 우리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 형제들은 이제 가장이 되시죠. 그러면 우리의 삶은 완전히 우리 배우자와 자녀들을 섬기는 데 들여져야 된다는 거죠. 여기에서 힘이 나와요 여러분. 가정에서 진짜 그 우리 어려울 때 힘을 얻고, 또그 힘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자, 그래서 아주 좀 재미없는 간증을 드렸습니다만, 어, 그, 어쨌든, 우리가 특별히 지도자들은, 어, 배우자와 또 자녀들 앞에, 어, 모범적으로 선 자야 된다는 거죠. 아멘. 음. 자, 여기 다스리다가 힐라어로 뭐예요? 예, 이건 이제 격변한 거죠. 예, 좋습니다. 프로이스 타메논, 여러분 기억하시고, 원래는 프로이스 테미죠. 예, 원형이 프로이스 테미가 이제 다스린다. 인도하다, 이게 맞죠? 다스린다, 다스린다 관리하다. 자, 읽어볼 것이 죠작 프로이스 테미, 프로이스 테미. 예, 강한 순표가 와 있어서 희발음이 나는 거예요. 프로이스테미 프로이스테미 잘 다스린다는 칼로스 프로이스테미 칼로스 프로이스테미 좋습니다 자, 목회자는 급히 분을 내지 말아야 한다 이 말씀이 있는데 제가 최근에 화를 잘못 내더라고요 저는 제가 거룩해진 줄 알았더니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혈기가 이제 화를 낼 힘이 없어서 그랬던 거예요. 그래서 회개를 많이 했는데 사실은 목회자는 뭐 특별히 더 우리 사역자들은 분내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한번더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죠. 아 이것이 하나님의 그 의를 이루는 의로운 분노는 있어요. 불신함과 배교에 대해서 의로운 분노 해야죠. 그것까지 금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건, 이것들은 구별을 해서, 우리가, 어, 좀 알았으면 좋겠고요. 헬라어로, 그, 환에다, 분에다, 읽어볼까요, 여기? 호죠, 호. 호, 호르, 기소죠. 예, 여기, 제타죠, 이건. 가만히, 가만히, 호르기소. 호르기소. 호르기소. 호르기소. 자, 여기, 지금, 환내지 말라를 이렇게 했죠. 이건, 매는 부정이에요, 매. 매그 다음이 뭐죠? 호르길론이 되어 있죠. 호르길론호르길론화하내지 말하는 거죠. 맞아보면 이게 뭐죠? 자 여기 보면 호스죠. 뭐뭐로서 이거 호스. 여기는 세우, 세우스가 객변한 세우, 세우. 여기는 자 그쵸. 오이코노먼이죠. 자 오이코스가 이제 집사니까 호스, 읽어볼까요? 시작. 호스, 세우, 오이코노몬. 뭐죠? 하나님의 그 스튜어드로서, 집사로서, 뭐예요? 매. 읽어볼까요, 여기? 아우사, 아우사데. 매, 아우사데 하면 뭐예요? 자기 것, 이기적인 것들을 하지 말라는 거죠. 그쵸? 그 다음에 여기는 매. 호르길러 아, 매 호르길러라면 급히 분내지 말아라는 거죠. 자 여기 매 여기는 뭐예요? 파로이론 술 마시지 말아라는 거죠. 여기는 매, 매... 플레크텐 플레, 이죠매플레크텐뭐 플레, 플레, 플레, 플레, 플레. 플레. 때리지 말아라는 거죠. 다음에 매 아, 좋습니다. 뭐예요? 또 이득에 욕심을 부리지 말라는 거죠. 자, 그렇죠. 이게 다 하나씩 우리가 살펴 텐데 여기서는 여기서는 허르기소하면 화내다 분내다죠. 그렇죠? 사실 그 젊었을 때그 자기 혈기 왕성할 때 자기 의를 이루려고 화를 내거나 이럴 때가 많은데 하나님이 다 아시고요. 이건 하나님 나라에 절대 유익을 끼치지는 못해요.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가 이 부분을 내려놔야 돼요. 사역자들이. 잠언 16절 32절을 보면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서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리라. 이런 말씀이 있죠. 그러니까 우리 자기 마음을 잘 다스리셔야 돼요. 야구보서 1장 20절을 보면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를 잃지 못해요. 맞아요. 이 말씀이 맞습니다. 정확한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예, 이것과 죄와 불의에 대한 의분을 구분을 해야 돼요. 예수님은 외식하며 반역하는 바리새인의사두인의 백성의 장로들을, 이게 뭐죠? 복사의 자식들. 이, 저기 뭐죠? 완전히 그냥 그 당시에 쓰있는 쌍욕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구분을 해야 된다거죠 그러니까 현실에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어떻게 쌍욕을 하는 목사님을 보고 우리가 잘못됐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이런 죄와 불의에 대해서 굉장히 우리가 화를 낼 때는 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그러셨어요. 자, 그런데 평상시에 그 이외의 것들은, 목회자들이 화를 내는 것들은 정말 우리 조심해야 돼요. 자, 한번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읽어볼게요, 여기. 시작. They, g 에스코퍼, 엔앤 클레트 좋습니다. 에이나 코스, 몬, 매, 아우사데, 매, 코르일론, 예, 매, 파로인원 좋습니다. 매, 플렉텐, 매, 예, 좋습니다. 아이스크로켓, 캐르데, 좋습니다. 자, 목해자는 새로 입교한 자가 되어서는 안되죠. 검증이 되야 되는 거죠. 새로 새로 입교했다면 뭐가 있어요? 읽어볼까요? 시작! 네오, 네오, 네오, 피톤. 피톤. 네오 피톤 네오 피톤 네오 피톤 네는 부정이래 매. 네 네오 피톤, 네오 피톤. 그러니까 네오스가 새로운 이라든 네오스. 네오스 그리고 피오가 나무를 심는다죠. 자, 이거가 퓨어. F 발음입니다. 퓨어. 자, 새로 입견자는 새로 심은 것이라는 네오피톤 이런 얘 있죠. 자, 매 네오피톤. 매 네오피톤. 매 네오피톤. 매 네오피톤. 매 네오피톤. 매 네오피톤. 자, 보면 어, 디모데션서 3장 6절로 보면 새로 입견자도 말진이 교만해져서 마기를 정지하는 그 정지에 빠질 거아니요 새로 입. 그냥 너무 급하게 세워지면 안 되거든요. 또 과정을 거쳐서 검증되고 또 부족한 부분들은 채워지면서 지도자가 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목회자는 새로 입교하는 자가 되면 안 되고요. 여러 이제 그좀 시간을 넣고 우리가 검증이 분명히 돼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잘못하면 정말 교만에 이제 빠지기 쉬워요. 그러니까 이런 모든 과정을 거친 다음에 이렇게 세워지는 게 맞습니다. 자, 네 번째 읽어볼까요? 시작! 목해자는 외인에게도 선한 증거를 얻은 자여야 한다. 예. 자, 여기 보면 그 7절을 한번 우리 원어를 읽어볼까요? 시작! 데이데 카이 마, 마, 마르트리안 they, 칼렌 they, 에케인 아포톰 엑소센 좋습니다. 엑소센, 엑소센 좋아요. 마르투리안라고 연관이 되어 있는데요. 여기 지금, 이제 읽어볼까요? 시작. 마르투리안. 빨리, 마르투리안. 마르투리안. 마르 마르 마르 마르 이거 이제 증인할 때하고 그좀 연관이 있죠. 증거가 더 정확한 번역인데요. 이게 이제 순교하다는 것하고 도 연관이 되죠. 순교하다이 이 동사에서 나온 건데요. 자, 그러면 지금 그 선한 증거는 일반에 탁월한 증거를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내면적인 면도 중요한데 우리 언행들 굉장히 좀 중요하죠. 우리 생활 전체가 굉장히 단정하고 또 이렇게 잘 정렬이 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 목회자들은 외인에게도 선한 증거를 얻어야 합니다. 아멘. 아멘. 자, 마르투리안, 마르투리안, 마르 마르 예. 여기서 이제 그 이제 증거를 말할 때, 이제 그 선한 증거를 말할 때, 이제 마르투리안 말을 썼습니다. 자, 여기 일곱 것이자 목회자는 근신해야 한다. 좀 비슷한 단어들이 막 써야가지고요. 여러분 좀 헷갈릴 수 있는데 자 여기 3절 2절에 보면 디브리즈 3절 2절은 그러므로 감독은 책만 할 것이 없으며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며 나그네 대접하며 대접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근신하면은 그 헬러어로 여기서 이렇게 봤는데 셀프 컨트롤들어 봤네요. 소버나 셀프 컨트롤뭐 비슷한 말들좀 나열이 돼서 읽어볼까요? 시작. 소, 프 예, 네, 소프라노가 아닙니다. <웃음> 소프로노입니다. 자, 여기 형용사, 근신하면은, 소프론이죠. 소프론. 소프론. 자, 여기는 근잔한 정신을 뜻한데요. 자, 여기는 이제, 그, 이제, 대론의 여지가 없이, 목회자는 이제 근신을 해야죠. 사실 사실 그이 사역자나 목회자 모든 그리스도인들한테다 적용되는 말씀인데요. 우리가 세상에 있지만 하늘나라 백성이잖아요. 하늘나라 백성처럼 우리가 이 세상에 대해서는 근실하면서 살아야 되는 거죠. 나그네를 대접을 잘 해야 되냐? 우리가 나그네예요 이 세상에서 예. 좋습니다. 그 다음에 목회자는 절제해야 된다. 자, 자 읽어볼까요. 시작. 목회자는 절제해야 된다. 시작. 목회자는 절제해야 된다. 여기서는 이제 이걸로 봤는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네팔 네팔 리우스죠. F발음이나 F발음 네팔리우스네팔리우스 V자하고 비슷한데 V가 아닙니다. 영어의 뉘 헬라가 뉘예요뉘 N발음이 되죠. 시작 네팔리우스 네팔리우스, 네팔리우스. 네팔리우스. 절제하면은 이제 헬라어로 네팔리우스로 맑은 정신에 술취하지 않은 냉정한 등의 뜻이 있어요 네팔리우스 네팔리우스 네팔리우스 네팔리우스 네팔리우스, 네팔리우스. 지금 여기 이 자기가 절제한다는 말은, 말은 자기의 자기 육체를 좀 이긴다는 거예요 결국 육신의 지배에 있지 않다는 걸 뜻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목회자들은 모두 네팔리우스 해야 돼요. 시작, 네팔리우스. 네팔리우스. 네팔리우스. 네팔리우스. 네팔리우스. 예 우리는 모두 목회자는 절제해야 되는 거예요. 자, 읽어보겠 시작. 목회자는 한 아내 남편이에요. 시작. 목회자는 한 아내 남편이에요. 남편이에요. 이제, 어, 저희, 저기 이제, 그, 목회자는 이제, 한 아내 남편이에요. 너무 당연한 거죠. 너무 당연한 건데 사실 성경은 철저하게 일부일처제야 일처, 사실은 철저하게 일부일처제인데 자 여기에 이제 우리가 지금 이것들을 이제 잘못 알고 있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여기 보면 읽어볼까요 여기 미아스 여기는 귀나이코스 귀나이코스 여기는 아넬르 아네르. 아네르. 아네르. 잘못하면 이것을 이제 아이프로 해석이 되는 아네르 하면 허스본드이고 어, 어, 비나이코스의 아내인데, 한 아내의 남편인 거죠.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이 헬라어나 러시아어류를 이제 공부를 하다 보면, 오순이 이제 막 너무 재밌어요, 지금. 이건 쉽죠. 에스틴이 있으니까, 뭐 이런 것들은. 여기 아낸 클레토스 하면 이제 블레이미스 이제 흠잡을 데가 없는 거죠 자 근데 이것은 이제 이렇게 오니까 우리 헷갈릴 수 있는데 적응이 되면 됩니다 자 여기 미아스 이제 비나이코스 아내를 하면 이제 한 아내의 남편이라는 거죠 자 근데 성경은 철저 히일부일처제에요 볼까요 창세 1장 27절 같이 읽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어요 아담과 하와를 볼때 남자와 여자들을 창조하지 않았어요. 남자들과 여자를 창조하지 않았어요. 남자와 여자를 창조했다고 요자 그리고 창세기 2장 24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아께의 둘이 한 몸을 이룰지라 둘이 여자와 아내와 남편이 한몸을 이뤄야 루 이제 완전챔인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들이라고 하지 않았어요. 그의 아내와 둘이 한몸을 이루는 거예요. 그쵸죠 에베소서 5장 30일째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때 둘이 한 육체가 되는 거예요. 셋이 한 육체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은 철저히 일부 일처제입니다. 자 나그네를 잘 대접하라고 하는데 자 여기 보면 자 필로스가 있죠, 이 필로스죠. 마이 사랑이죠. 아, 필로스적인 사랑 나오죠. 이거 필로스. 여기는 제노스. 제노스 외국인 나그네인데 원래 그럼 여기는 여기가 크시가쓰였네요 필록 필록세논이 되죠. 필록세논 하면 이제 이 필로스와 제노스의 합성한데 이게 나그네를 이제 대접한다는 원래 의미는 나그네와 손님을 사랑한다는 뜻이죠. 그렇 근데 지금 이 말을 쓰일 때왜 나그네를 사랑해야 하는지 이 말씀이 쓰일 때를 한번 봐야 돼요. 그 시기적 시대적인 상황을 봐야 되는데, 이제 기독교에 대한 핍박이 엄청나게 심한 시기였어요. 그래서 성도들이 이제 집과 재산을 잃고 산지 3일 때 방황하던 시기였거든요. 그래서 이제 많이 낙은 애들이 된 거죠. 그럼 그, 특히 그들 중에 고아들과 가부들은 이제 의식주가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들에 대해서 대접하기를 즐겨하라고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지도자들은 그, 이런 핍박당하는 사람들, 이런 낙은 애들에 대해서 굉장히 우리는 관대하고 이들을 대접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제적인 상황을 보고 그 말씀을 이제 해석을 해야 되는 거죠. 자. 그 다음,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마지막으로 목회자는 뭐 해야 돼요? 관용해야 된다는 거죠. 자, 디모데전 3장 3자를 보면, 술을 즐기지 아니며 구타하지 아니며 어제 관용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가운데 아, 이제 관용하다가 여기에 나와요. 전부 읽어볼까요? 읽어보시죠. 에피에이케죠. 에피 에피 에피에이케. 에피에이케의 원 뜻은 용서를 위한 관용이거든요. 자, 에피에이케. 알라하면 뭐죠? 알라. APA k APA -K. k 하면 관용하는 젠틀라는 거죠. 여기는 아마콘 아마콘, 아마콘 뭐죠? 피서을 한다라는 거죠. 그다음에 여기 아필라르귀론 시 아필라르귀론 이게헬라우 예, 시어예요. 여러분 발음 기 그대로 읽으면 돼요. 돈을 사랑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아가 오면 좀 부정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가 오면 필레오죠. 그리고 이제 뭐 필라 오면 이제 사랑하다, 사랑하지 않아. 필라 하면 사랑하지 않다이 의미가 대충 여러분이 감각이 좀 생길 거야. 이렇게 해석이 될수 있구나 하고 자 그래서 이제 우리는 그 너그러운 마음과 이제 부드러운 마음, 포괄적인 마음을, 마음을 가진 다른 사람을 용서해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죠. 목회자는 특별히 이런 마음이 필요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지도자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좀 살펴보았는데, 여러분 보시면, 자, 오늘 다, 아홉 가지를 배웠죠? 읽어볼까요? 시작.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자, 그 피분을 내지 않는 자, 새로 입교하지 않은 자, 외인에게도 성한 증거를 얻는 자, 근신한 자, 절제하는 자, 한남 남편인 자, 나그네를 드립하는 자, 관용하는 자. 우리 목회자들 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음, 그리스도인들 이런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가 지금 핏박기로 들어가고 있죠 여러분. 여러분 우리 핏바퀴로 들어가는 거다 알고 계시죠? 이때 나그네들이 많이 생길 거예요. 여러분. 또 많은 이제 지하교회들이 되고, 많은 지하교회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이런 나그네들을 잘 제작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놔야 놔야 되죠. 어쨌든 우리가 이제 교회의 모습도 교회의 리더들의 어떤 자질을 우리가 오늘 봤는데 사실 이것은 교회의 리더들 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들에게도 해당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에 여러분 주님 그리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의 신, 신분에 합당한 삶을 사셔야 되는 거예요 혹시 이 중에 현재 그러한 삶을 살지 못하고 계신 분들이 계실 수 있어요 자기를 자책하지 마시고 이 시간에 우리가 마지막 달을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이를 놓고 우리가 이제 기도를 시작하셔야 돼요. 정말 우리가 다른 사람을 구원해 놓고 본인은 구원 못 받을 수가 있어요. 사역자들이. 그렇죠 사역자들이 강단에서 말을 하기는 쉬워요. 그러나 실제 자신의 그 삶은 그렇지 않냐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이건 일치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냐 하면 우리가 위선자가 됩니다. 그러니까 삶과 신앙은 일치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기에서 강력한 힘이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이 시간 우리 잠시 여러분 이 시간 잠시 우리 자신을 놓고 이런 이 기도 제목들을 놓고 우리가 기도하고 여기에 우리 국가정이성과 미국과 대한민국에 참 올바른 올바른 정권들이 들어서고 참으로 정의가 바로 설수 있도록 이 시간 우리가 여러분 모든 걸 내려놓고 이 시간 받은 말씀 기억하시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